다들 반갑다 오늘도 역시 퀴즈 미션 시간이 돌아왔다 쏟아지는 퀴즈 미션엔 눈앞이 핑핑! 하지만 샤이닝스타를 열심히 봤다면 다 맞출 수 있을 거다 지난 미션 첫 번째 퀴즈의 정답은 바로 스마트워치 오직 샤이닝스타 스쿨에서만 받을 수 있는 한정판 아이템이지 두 번째 퀴즈 미션의 정답은 바로 송이향! 무시무시한 유령 목소리의 정체가 바로 송이향이었다니 깜짝 놀랐지 뭐야 마지막 퀴즈의 정답은 바로 멜로디 나라, 시아, 송이와 정말 잘 어울리는 팀명이지? 그럼 오늘도 역시 퀴즈 미션을 내겠다 첫 번째 퀴즈 리더를 뽑아라 미션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팀은 어떻게 될까? 두 번째 퀴즈 돌스팀의 리더가 된 사람은 누구일까? 마지막 퀴즈다! 송이는 누구에게 감기를 울마온 걸까? 이거 참... 오늘 퀴즈는 좀 알쏭달쏭한 것 같네요 설리 선생님 그만큼 더 열심히 집중해서 샤이닝스타를 봐주길 바란다 그럼 다음 미션에서 정답을 확인해줘! 그럼 모두 안녕!